봐. 여기 지금 인컬리저라는 동사가 너희들 어떻게 쓰이는 거알수 있어요? 자,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고로 뭐가? 투부정사 많이 보지 않았니? 얘가 이거의 의미상에 들다 무슨 뜻이에요? 목적어한테 뭐가 하도록 권장하다, 격려하다, 장려하다, 그지 용기를 북도도다. 이렇게 쓰이잖아.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거는 왜, 이게 왜안 돼요? 여기? 어? 예, 이거. 여기는 왜 이게 안 되니? 왜 이게 안 돼?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야 돼. 네. 그럼 결국은 얘는 여러분들 삼형식으로 쓰이는 거 왜냐면 이거 꾸며주니까. 꾸며준다면 어떻게 할수 있어? 이거. 한정상 원래 피플은 관자 안 붙여. 죽었을 때더 피플이요? 피플이긴 그냥. 사람들이. 근데 이게 붙었어. 이거는 한정사라는 건 뭐냐면 뒤에 수식어가 있어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로 한정한 거냐면 일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는 얘기야. 여까지는 됐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더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면 어떻게 쓰면 돼? 더 피플이 아니라 그냥 피플로 하면 피플 풀정도 나오면 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돼. 근데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뒤에 구조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도우주. 도우주가 뭐예요 이더 피플이야.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대명사가 바로 도우주 대신 때더 플러스 복수 명사를 받을 때는 도우주를 받아요. 이거는 뭔데요? 쭉 나오고. 얘는 똑같은 거야. 더 플러스 복수 명사를 받은 거야 더피플 요 규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더 반드시 붙어있어요. 왜? 봐봐, 봐봐. 목적어 세 개가 A 컵나 B 컵나 엔드 C 세 개. 빨리 시 이런 묘미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처럼 보이죠 물론, 이어 전부 다 이거 이것도 노즈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요. 한정사가 붙은 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수식해주면. 회응사, 회응사죠. 관계대표 사장님, 회원 찾아가세요. 이렇게. 꾸며주시 요거는 뭘로? 이걸로 꾸며줘. 뭐 이걸로 꾸며줄 수 없느냐? 그러면 능동 미래인가요? 일할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우유함길이라고, 우유함길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요거 위해서도우유하는 위도, 함께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함께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시 또 우리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격려하고 장려하는 거야. 응? 용기를 듣고. 굉장히 묘미가 있지 않아요, 이거? 결국 뭐에? 정관사도. 이게 한동사로 쓰였다는 게 되게 중요하 거예요. 야 자, 봐봐봐. 이해를 좀 보시기 위해서. 뭐? 대신에 도주의구별은 만약에 뉴욕의 인구가 이렇게 나와서 퍼플레이션, 뉴욕의 인구, MI로 갑시다. MI로 갈게, MI, 뉴욕의 인구가 뭐가? 서울의 인구보다 더 많아요. 라저벤. 그 다음에 뭐가 수있니 서울. 이렇게 나왔어. 틀려. 이렇게 쓴거아니야 등록이 돼. 요거하고 이거하고 요거. 이게 뭐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안하고 서울이라고써야엄마가지나 아빠까지 우리게 뉴욕의 인구는 서울의 인구하고 비교해 야지 서울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인구는 서울보다 더 많아요. 우리 말은 음 알았어 이해가 그렇지만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서울의 인구 그럼 이거 뭘가 가지고 거냐? 예. 더프로스 무슨 음. 명사야? 단수 명사야. 더프로스 단수 명사니까 보주를못 써주고. 계속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레빗이 천장 어떻게 되죠? 레빗. 레빗. 까먹었니? 나도 까먹었니? 레빗. 야 봐봐. 레빗. 리비아이티에요? 맞아? 어, 토끼에요. 귀는? 더 길어요. 뭐보다? 개의 귀보다 더 길어요. 자, 잘 봐. 개만 쓸게요. 너그드너그드 맞았어요. 어떻게 오셔야 돼? 어떻게 오셔야 돼? 얘들아, 어, 비교 대상. 엄마 가지, 아빠 가지 비교 대상이잖아 토끼의 귀들은 이거하고 비교 대상 아니니 더 길어요. 뭐 개의 귀보다. T 2월주 더플러스 복수명사니까 뭐 받아야 된다는 얘기. 어머, 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아. 이거 뭔데? 더, 이열기야. 이, 이열기야. 알겠어? 더잘 잡고요. 왜 이걸 했냐죠? 이렇게 쉬운 나와요. 뭐 뽑은 질 나오면 딱 좋고요. 아니면 저걸 가지고 영장으로 서질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럼 덜다 빼놓고. 부분적으로 까야지. 완벽하는 않지. 버피표 와, 왜워킹됐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 선생님 이거 틀린 거 같아요. 튼정사가 맞아요. 왜? 맨날 인커리 먹히고 튼정나와바꿔든 여기는 안 된단 말이야. 한정사를 개히붙여더니얘 꾸며주라고 붙여준 거야? 얘가 이거의 행위를 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더 붙은 거야. 얼마나 용의가 있고, 거 영화. 이런 걸그 개념으로 각각, 저희가 잡아냈을 때, 이 성취가. 이건 추진력이돼요 이게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추진력. 앞으로 영화를 더기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신중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깊이 공부하라고요. 나다에 문제 풀 때는 이 깊이를 더해서 속도를 가열차게, 어, 유지해주면 답이 정확성은 올라갈 수 있어요.